장안에 광주대동고등학교 인맥이 문재인의 플랜을 실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난 10월 10일 이재명 후보는 50.29%로 대선후보로 확정됩니다. 같은 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정세균 김두관 등두 사퇴 후보들의 표를 포함시키면 이재명의 표는 49.3%로 과반에못 미침으로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며 불복을 선언합니다. 다시 같은 날성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낙연 측의 이의 제기를 즉시 목살하고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줍니다. 다시 같은 날 문재인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며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 가지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합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면담 신청을 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도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대해서 정가는 두 가지 정반대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19대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과 갈등의 골이 깊어진 문재인 측이 이번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의 죄상이 드러날 가능성 다시 말하면 이재명의 구속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고 만약을 위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시 이낙연을 배제하고 김부겸 유시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이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지시한 데 대해서는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며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는 뜻은 이재명을 빨리 대장동에 늪해서 꺼내서 그를 보호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다시 10월 14일 오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또한 사람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경장이 기각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인데 혹시 짐작이 가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첫째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명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자술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김만배 측 변호인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보입니다 두번째 검찰은 사내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녹취록과 자술서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 하나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검찰 측의 부실 대응 내지 수사 의지의 부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번째 유전 본부장 구속에 이어 김만배 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넓혀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네번째 검찰의 이같은 계획 차질은 어떤 면에서 의도되고 계획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만배를 구속수사한다는 것 자체는 어쩌면 그 몸통으로 추정되는 이재명의 목을 조여가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 미래 권력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일쯤은 이미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감이 잡히십니까 김만배의 경우 어떤 면에서 유동규보다 더 대장동의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진짜 몸통이 이재명임을 가리키는 열쇠를 쥔 사람으로 판단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미 구속된 유동규보다 더 핵심적으로 보호해야 할 인물이 김만배라고 판단하고 보호하려는 세력이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김만배가 이번 구속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주변 인물들하고 말을 맞출 시간을 번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여러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않나 이런 식의 녹취록에 대해서 김만배는 그동안 수차례 말을 받고 왔습니다 첫째 그분 것이 언급된 배경에 대해서 옛 사업자 간돈 배분과 관련된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해명함으로써 그분 것이라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절반이 실질적으로 그분 것으로 인정하든 안하든 여기서 그분이란 적어도 이재명을 지칭한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천화동인 1호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제 개인 법인이라면서 돈도 내 돈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말을 바꾼 것은 모두 김만배 자기 돈이고 이재명의 돈은 없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김만배의 변호인은 김만배씨가 내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면서 발언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마저도 그분 것이라는 말 자체가 이재명을 지칭하는 것을 피하고자 이번에 또한번 말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김만배 자신도 검찰 조사 이후에는 그분 돈 이런 말 자체를 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좀 많이 바뀝니다 여러 번 바뀝니다 이상 김만배 발언의 변화에서 눈에 띄는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만배와 그 변호인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 부분을 애써 여러 차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분이라는 그 사람이 이재명이 아닐 때 이렇게까지 여러 번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부인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것을 부인하는 자체가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생각에 골몰한 발상으로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너무 강하게 여러분에 걸쳐 부인하는 모습이 이상하지 않으냐는 말씀입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10월 14일 평소에 언어 표현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캠프회단식에서 했던 말은 대단히 뜻밖이었고 듣기에 따라 조금 충격적인 표현도 들어가 있어서 심지어는 여당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놀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서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를 할 자격도 없는 짓이다 요즘 이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제 마음이 좀 맺힌 게 있다 그것을 이 정도만 표현하겠다 이낙연의 이날 발언은 엄청나게 자제를 하면서 조심성 있게 표현한 발언이지만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다 그 한마디에 마음속에 비분관계가 담겨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한때 여당의 대표이기도 했고 대선주자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을 위치로 보아서 차마 입 밖에 발설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어떤 팩트 정보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그 발언은 이재명에 대해서뿐 아니라 문재인에 대해서도 평소에 그답지 않게 거칠게 대드는 것처럼 들렸던 것은 저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이 이재명을 위한 불쏘시의 내지 소모품이었다는 사실이 어쩌면 그를 아프게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문재인 이번 대선을 그리고 대장동 비리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 거라는 시나리오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문재인은 이재명을 바꾸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은 감옥에 갈 것이다. 이재명은 더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음 시나리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저의 상상 속의 영화 같은 시나리오입니다만 이번에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나게 되면 아마도 스스로 자신의 결정적인 약점 내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 하나를 일부러 문재인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문재인 당신이 나를 못 믿을 테니 나에 관한 이 증거를 갖고 계셔라 그러면 당신의 퇴임 후는 안전하지 않겠나 그 대신에 나 이재명을 도와서 이번 대장동 사건을 넘어서 대통령이 되게끔 도와달라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야당의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대통령이 돼서 자신의 퇴임 후가 위태로워지는 것보다 이재명의 약점 하나를 쥐고 나서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10배 100배 낫겠다는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산대로 여권 수뇌부들은 이미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안에 광주대동고등학교 인맥이 문재인의 플랜을 실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송영길 현 민주당 대표 1982년 대동고 6회 졸업생입니다. 이번 이낙연의 선거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즉시 이재명의 손을 들어준 바로 그 인물입니다. 김호수현 검찰총장 1984년 대동고 8회 졸업생으로 송영길의 2년 후배입니다. 허영허지하는 사이입니다. 김호수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바로 전달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지냈습니다. 성남시의 비리사실을 알고도 보름 동안이나 미적거리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4-5시간 만에 성남시 압수수색을 명령했습니다. 제대로 수색던 수색을 했겠는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1983년 대동고 7회 졸업생으로 송영길, 김오수 등과 같은 고등학교 서류배사입니다. 차기 광주시장으로 출마 예정으로 알려지고도 있습니다. 천화동인 오 소유주, 이번 녹취록의 주인공 정영학 회계사도 광주대동고 출신입니다. 전부다 대동고 인맥들입니다. 이쯤 되면 이들 모두가 이재명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리 무리한 추측은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단군 일의 최대 개발 비리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의 무마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 민주당 선거인단의 여론조차 62대 28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점찍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괴벨스 이재명의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거짓말의 홍보에 다시 소가 넘어갈 국민들이 늘어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서민경제의 아픔이 큰이 상황을 파고들어서 국민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준다. 청년에게는 청년수당을 주겠다며 돈을 흔들면서 표를 파는 악마의 표필리즘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길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려 놓지 못하면 경제면에서 안보면에서 외교면에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중산층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혹한 세금이 부과될 것이 눈에 보입니다 기본소득제로 인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분위기가 점점 조장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중산층들도 생활을 유지하지 못해서 가난을 차라리 선택하게 되는 시대 지금보다 더 먹고살기 힘들고 몇 배나 더 견디기 힘든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번에 정권을 바꾸지 못하면 차라리 지금의 문진 시대가 더 괜찮았다고 차라리 그때가 더 그립다고 말할지도 모를 정도의 악몽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외쳐 주십시오 바꾸려면 우리 이웃을 설득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외치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외치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혹시 모를 위협이나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구독자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 옳은 일을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바르다고 생각되는 길을 걷겠습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